하이하이하, 에인젤 여러분 안녕! 달짱입니다. 저번에 슈퍼피플이라는 게임을 소개해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클래스별로 고유한 스킬과 궁극기가 있어서 속도감 있는 배틀로얄 게임을 찾던 제게 한 줄기 빛 같은 게임이라고도 말씀드렸었죠. 파이널 베타에 이어 얼리억세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0월 11일부터 시작된 슈퍼피플 얼리억세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파이널 베타와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려드릴게요. 파이널 베타 때부터 주목을 받았던 슈퍼피플 토너먼트가 얼리억세스에서도 진행됩니다. 10월 14일부터 27일까지 상금 획득에 도전하세요! 본인의 애인과 배틀로얄 게임의 기본인 생존에 자신 있는 성인 슈퍼솔저라면 꼭 토너먼트에 참여해봅시다! 관심 있는 분들은 슈퍼피플 공식 홈페이지의 토너먼트 탭에서 자세한 규정을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말이죠... 자, 10월 하면 단연 떠오르는 주요 이벤트! 바로바로 바로 할로윈이죠! 얼리억세스 시작이 10월이라 그런지 할로윈 분위기에 맞게 새로운 코스튬이 출시됐습니다. 맵 곳곳에도 할로윈 장식으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새 코스튬 중 마녀 코스튬을 꼭 갖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지원을 가. 받게 되어 이렇게 착용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예쁘죠? 이번에 출시된 세트 이상 다섯 가지중 해당 네세트는 전용 이펙트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마녀 스킨 세트를 모두 장착하면 가스병 클래스의 스킬과 캡슐 사용 시의 이펙트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가스병 전용인 마녀 세트 이외에도 수색대와 스와트 전용 세트가 있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코스튬 세트는 무엇일지, 또 스킨 이펙트가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은 렌더링 스타일 업데이트입니다. 가지 스타일을 적용해보시고 본인 취향에 맞는 것을 골라보세요. 저는 차분함이나 편안함이 좋아서 두 개를 번갈아 가며 플레이했어요. 할로윈 분위기를 더 느끼고 싶다면 차분함을 추천합니다. 아마... 설명으로만 듣는 것보다 아마... 게임 플레이를 직접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 플레이 아, 영상도 준비해봤습니다. 아, 아, 끝까지 봐주세요. 아, 투수 같이 해, 투수쿤 트수쿤 같이 해줘! 같이 해줘! 같이 해줘! 아니 아까 한다 했잖아 왜 아까 내가 한번안 들어줘? 두스쿤 미워! 근데 같이 해줘! 어 뭐야! <웃음> 있으시네? 드라큘라 코스튬? 오케이 그럼 일단 이렇게 세명이서 가볼까요? <웃음> 저격수다! 저격수다! 미니 공격력 강화 저격수 너무 좋아 아 근데 저격수 특화 총기가 카구팔 이런 거해야지 진짜 소리 개쩌는데 뚱 하면서 모빙 아니 왼쪽 발소리가 우리 팀 발소리가 아니었단 말이야? 끝났다 원래 첫 판은 이런거지 그럼 그럼 다시 가보자고 텔레포터다! 맵으로 이동하는건가? 아까 보니까 엄청 멀리까지도 가던데 뭔 소리가 이렇게 무서워 다들 원 총을 갖고 있는거야 응. 연막이네 수류탄인줄 어? 죽었어? 짠거 같은데, 빵댕디, 빵댕디, 죽다 추워. 어 아, 뭐야? 얘또 뭐야?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 아스... 오, 괜찮다. 너무 추워. 음. 두 달걀. 두 달걀. 두 달걀. 오케이. 풀피로 살아나네, 그. 뭐. 조심해야 돼. 저기 사람 있어. 저 집에. 봐봐, 어, 뭐 있지? 야, 우리 네명이야이 자식아. 와, 개 빨라, 쟤. 아, 개 빨라. 헤헤헤헤헤 오케이, 잘 버텼다. 잘 버텼다. 느려져요. 어어, 아이고, 미안해라. 소리에 아쉽다. 아쉽다. 뭐야? 이거 왜 이래? 튕겨나가가지고 젠장 아우! 이 판도 슈퍼스윙못 먹으면 뇨어 하겠습니다 강자가 남나요 그럼요 핵을 맞아도 이제 배 복근에 힘줘서 좀덜 아프게 맞는 사람만 남는 겁니다 우리 혹시 바다 건너야 돼요? 총 쏘는데 <웃음> 괜찮냐고 다들. 아이고 맞았어. 핵 날리고 싶은데. 저걸안 맞네. 너무 앞에다 놨나? 서클 이상한데요. 링이요? 왜 이래? 빨리 가야겠다. 뭐야? 아니 근데 지금 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어쩔 티비 가버려 그냥 오 이럴 때 달려버리죠 그냥 한 팀이 어딨지? 지금 두 팀은 저기 있는 거 알겠는데 뭐야 왜 누웠어? 감히 우리 트스를 쏴? 이 자식아! 어 뭐야 나이스! 그러면 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어 여기 바로 앞에 진짜 고생하면서 왔는데! 진짜 나이스! 이렇게 직접 플레이해보면서 클래스별 밸런스 패치가 잘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유저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힘들었지만 유리한 자리를 가져오면서 슈퍼 스윙 앞으로의 슈퍼피플은 얼마나 더 재밌을지 기대되네요. 여러분들도 슈퍼피플 얼리억세스 즐겁게 플레이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달장이었습니다 바이바이바!